5개 영업 전면 허용 야야 야. 이거 찍자 이거 찍자 <웃음> 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좋은 소식을 구독자님과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네요 정부에서 5개 영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너무나 반길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관광특구나 호텔 아니면 지자체장이 정해놓은 장소만 테라스 영업이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열받았던 부분인데 여기는 세금을 더 내나요? 아니면 나라에 별도로 또 기여한 하는 게 있나요? 왜 이쪽 지역만 허용을 하고 왜 다른 곳은 안 할까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열받았었습니다. 하물며 강남쪽은 테라스 영업이 허용이 안돼 있는 상태에 서초구 쪽은 또 테라스 영업이 허용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서초구는 강남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그렇진 않겠죠. 아니면 관광특구나 호텔 측은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월세가 더 비싸거나 아니면은 권리금이더 비싸다 이런 정도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동등하게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굉장히 사실 많았습니다 어느 쪽은 테라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은 테라스 영업을 또안 해요 안 했을 때안 하는 쪽에서 시기를 살수 있습니다. 시기를 살때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은 영업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은 저쪽은 왜 영업을 하는데 우리는 영업을 안 해. 그런 부분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법 자체에서. 그리고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민원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쩔 줄 몰라하고 그렇다고 단속을 또안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자니 원망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다가 판단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잘못됐다. 어필도 많이 하고 구청에 가서 얘기도 하고 한 부분입니다.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열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중구에 소속되어 있는 얼지로를 갔는데 노가리 골목 있죠. 거기 완전 도로 전체를 장악해서 야외 이을다 깔고 장사를 합니다. 왜 거기만 그렇게 가능할까요? 종로에 가시면 은익선동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여기도 저녁쯤 되니까 야외에다가 야외 테이블 다 깔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단속은 안합니다 서로 맞춘 듯이 시간 되니까 딱나오더라고요 그건 지자체장이 그 지역만 허용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강남은 왜안 할까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찾아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근데 혼자의 힘만으로는 힘들겠다 판단이 들어서 노년동만이라도 우리 상인회를 하나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노년동도 계속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고 계속 바뀌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쪽이라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 상인회를 결성하기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오개 영업이 풀릴 경우 유망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밥집보다는 술집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카페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 다 술집이나 카페는 분위기가 우선입니다 오개 영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에 술을 먹거나 차를 먹고 있을 때 분위기가 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바깥쪽에 아니면 테라스나 옥외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지 앉아 있는 가게에 사람은 더올 수밖에 없고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인테리어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술집이나 카페가 훨씬 유리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한답니다 소음이나 안전이나 위생을 따져봤을 때 자체당체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법령으로 검제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다고 합니다 두번째, 원칙적으로 허영안이 발표된 루프탑이나 테라스 5개 영업은 가능한데 도로나 아니면 사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장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제일 먼저 피해보는 업종이 프랜차이즈 쪽이 아닐까 왜냐 단편적으로 규모가 크고 거의 다몰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들은 이런 식으로 대형 프랜차이즈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면 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걸 따져봤을 때는 골목상권이 훨씬 살아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소형 가게들이 훨씬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법안들이 나와도 항상 딴지를 걸거나 자기가 이득이 없으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본인들의 사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저는 들어요 근데 경제적으로나 소비적으로나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좋은 법을 제시해줘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도로 쪽이나 아니면 정말 저희 노년동도 그런 데가 있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도로를 점령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이건 아니다 저도 장사하지만 이건 좀 그래도 좀 너무하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점이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영업자들끼리만이라도 좀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